최근 벌어진 일련의 현상을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경고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특집 인터뷰는 세진리회의 정진수 의장님과의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상적 그 당연한 것이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모두가 의장님처럼 아니요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 여기서 음. 줄여야겠습니다 음.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